한다고 말할 거야 이 곁에서 따뜻한 여름 나는 너뿐이야 얼마나 달려야 다시 볼수 있을까 날 위치권. 기다려줘 <웃음> 잊지 말아줘 사랑한다고 예, 말할 거야 니네 곁에 <웃음> 서 t e Nikote. Nikote. Nikote. Nikote. Nikote. n i k o 서 관객 여러분, 일이 끝났습니다 모두 러닝타임은 <웃음> 약, 이식이든, 가지, 예전, 넌 딱, 넌 너무, 너무, 고너 볼수 있을까? <웃음> 날 기다려줘. <뮤지컬병이다>. 잊지 말아줘. <웃음>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. 이번 하겠다. 이번 하겠다. 이번 하겠다. 네. <격에서> <웃음> 아, 많이 있네, 아. 네, 니다 한번 들어볼게요. 가 <웃음> 네. 네, 미소니다눈맞마침다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다 네, 맞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t 네, 네, 자, 컷이요. 플레이백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 네, 한번 확인해주세요. <웃음> 이거 주스, 아, 음료수인가? <웃음> 옛날에 네. 있고 뮤지컬 버전으로 부른다고. 위치 한번 최종적으로 볼게요. 나 <웃음> 리액션 해줄게 앉아있다가. <웃음> 본인의 왼쪽으로 조금만. 지금이요. 조금만 더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 조금만 어느 정도. 네, 안 됐든가 안 됐든가. 디디디디. 난 너뿐이야. 예. 위대한 게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나한번유연하좀 들어볼까요? 네. 뒤돌아서 있다가 예. 뭐 전화기 같은 애 잡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다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네, 한번 들어. 줄로 목한번 감아줘. 아, 네, 할게요. <웃음> 절대 아, 안 나갈 거지만. 기타 한번 쳐줘 그걸. 띵띵 봤 어때 여기다가 알콜 많이 넣었어. 손님 뭐또 대동진이 많